이왕 보시는 김에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, 진짜. 제발. 일단은 오늘은 플레이를 먼저 하기 전에 스쿼드를 만들어 볼게요. 스쿼드 같은 경우는, 자, 이번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원했을 거라 생각하는데, 지금 현재 테스트 서버에서는 지금, 어, 그게 패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. 어, 스쿼드, 아, 스쿼드래. 테스트 서브에서는, 일단은, 크로스 너프. 그 다음에, 또, 중골슈팅 너프. 이렇게 해서, 등등. 어, 뭐야, 이거 선수 분석 뭐 그런 것도 있네? 어, 그런데, 잠시만요. 일단 업데이트에서 나왔었던가? 일단은 뭐테스터서브에서는뭐 그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어디서 이렇게 봤었거든요 음. 그래서 일단 그거에 맞는 그리고 지금 현재 또테스터 서비 아닌 지금 현재에서도 되게 지금 좀 침투 뭐 중고로 슈팅이나 이런게 잘 안들어가긴 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은 제가 좀 맞다라고 생각하는 어, 그런, 어, 포메이션을 본다면은, 요즘은 일단은, 되게, 잠시만, 이거 에스프 좀 치고, 최종 결과로서는 일단 4-3-2-1인데, 자, 한번 보도록 합시다. 음. 일단은, 지금 현재 돌파라든지,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봤었을 때, 스트라이커로서는, 좀, 세 가지 선수, 가 있는데 첫번째가 일단 에오제비우 두번째 호돈 세번째가 어 아구에루 그세 선수 일단 돌파만 봤었을때 그런데 일단 여기서 95이상 무조건 속력은 가속력 95이상 그 다음에 또 몸싸움 몸싸움이 좀 높아야 돼. 제가 일단 볼 거는, 요선는 몸싸움이 90 이상. 딱, 그 다음에, 위치선정까지 좋아야 돼. 자, 그 다음에, 이제, 발라 발락, 이렇게 했고, 음, 이반 페이치랑보통 그래서 이게 진짜 대장팀이야. 어. 아직까지는 이네명은 이, 이런 쪽은 다 아직은 좀 대장이야. 아직은 돌파에다 이런 부분에다 좀 진짜 사기니까 그 다음에 이제 LB 위에 애들이 급여가 너무 세 가지고 음. 근데 제가 이번에 LB를 좀 진짜 급성비해를 좀 봤는데 센터백은 요즘 들어서 뭔가 몸싸움으로 막 이렇게 좀 밀고 그런 부분 반데이크라든지 그런 애들이 좀 나쁘진 않은데 많이 무거워서 약간 잘 맞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 있어.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반데이크 쓰다, 말디니로 바꿔서 지금 쓰고 있는데, 말디니 와. 말이 필요 없다. 말디니 필수. 음. 이제는 필수 선수가 됐어요. 3카. 딱 쓰고, 또 다른 센터백, 퍼디난드. 퍼디난드 뭐 등등 되게 많은데, 바란도 있고, 뭐, 되게 많은데, 센터백 애들은. 근데 약간 강뚜에다 그런 부분으로 봤었을 때 저는 퍼디난드 추천 말디니 퍼디난드가 지금은 옛날에도 사기였지만 지금현재도 사기 로 음. 그렇게 볼게요. 그 다음에 급여가 지금 이제 한 10종류 남았는데 여길 누구 쓰냐 그냥 급여 1 0짜리돈나룻만 쓰세요. 음. 돈나룻만이번에 막는거 보고 나 진짜 소름 돋았어. 겁나 너무 잘 막아 진짜. 급여 가 애가 10으로 올랐는데 진짜 아직까지 개사기 돈나룻만는 이 정도 해서 총 14억 정도가 들네요. 어, 돈 이렇게 봤었을 때, 호돈에다가.